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창업진흥원 딥테크스쿨 트랙 주관기관인 한국기술벤처재단의 정책사업실장 김현종입니다. 한국기술벤처재단은 기업의 가치와 미래를 창조하는 글로벌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으로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가 전액 출자하여 2001년 원내에 설립하였으며 지금까지 20여 년간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스타트업의 단계별 맞춤형 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기술벤처재단은 전주기에 걸친 글로벌 창업 지원 역량을 바탕으로 딥테크스쿨 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미래 인류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수한 딥테크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가들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초융합 전문성을 함양시킴으로써 혁신성과 성장성이 높은 글로벌 창업 인재를 육성하자 합니다. 창업 교육생들의 배경과 역량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최적화된 맞춤형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창업가들이 딥테크 창업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투자위치 이동을 통해 창업가들이 실질적으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것입니다. 한국기술벤처재단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프리비아이부터 IPO까지의 전주기 창업을 지원하는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딥테크 및 미래학 전문 연구인력풀을 보유하고 있어 교육생들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본 주간 기간의 프로젝트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창업교육생 친화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업교육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사업화 네트워크 및 지원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강소 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후속 연계 지원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과 다른 큰 차이점은 딥테크에 대한 연구개발 및 교육역량 등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창업지원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글로벌 사업화 후속 지원에 대한 의지 및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과 차별화된 역량을 토대로 딥테크 창업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딥테크를 통해 미래인류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글로벌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 곳, 당신의 꿈꾸는 미래에 멋진 날개를 달아줄 이곳은 바로 한국기술벤처재단입니다. 감사합니다.